뭐 하나 발 소리 초불은 어떻게 해. 그또 워낙 또 같이 맨날 그 상대방들도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와 어, 근데 큰이랑 저 이분 계속 저돌적이다. 방이 저뒤디엔스란 뭐냐? 아, 뒤집어졌구나. 와, 아. 아, 어, 멋네 중어, 그쵸? 이제 정식 복귀는 아, 그러니까 복귀는 복귀인데, 막 올해는 못하고요. 낮방이 제 거의 평균적으로 한 아, 오후 2시에서 6시 정도 3월 말까지 는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한 주에 그래도 가능한 좀 뭐야 저 분들 튕겼네 가능한 좀 많이 할수 있어서 많이 할게요. 주말에는 상황보고 힘들 수도 있긴 해요 그 텐데. 그게 그냥 존재의 문제 혼자 하면은 잘안 말리는 이유가 그냥 밸런스 깨지면은 예, 바로 이상한데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혼자 하면 좋은 이유가 바로 바로 다른 방 가면 돼요,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좀 리프레시가 되는데. 어, 뽕요 아, 일단 이 스포에 좀 적응해야겠어요. 너무 이상하다 지금. 울통 어차피 해체는 무리. 그거 되게 피곤하잖아. 비형 오 오, 뭐야? 멀티 킬 뭐지? 이, 저번 벌써 9킬인데? 이게 스포구만 아군이 형 그럼 이제 완전히 복귀 하신거예요 어? 하다가 또일 그거 하면 또갈 수도 있고 어... 일단 계획 중인게 저방음스 설치하고 한 4월 아마 4월에할 수도 있고 뭐, 방음부스 3월 아 3월 말에 설치는 확실해요 모두 뭐, 필인데 달라 대고중 개고 이거 중 중. 아, 이거 사놨네. 그러니까 대회를 열 수도 있는데 저번에 그개물량이한 20만 원 정도 나중에 대회하면 후원해 보험금좀 써달라고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시청자분들한테 펀딩을 모아서 대회를 한번 열어볼까 해요. 펀딩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열기는 좀 어려우니까. 개구또 오겠노? 하, 역시 스나는 좀 어려워도 엠포는 재밌네 스나는 감정 잡아야 될것 같아 기, 기계 없어요 저는 옥방으로 것도다나. 걷고다나 있다. 껑껏. 껑껏. 깁옵빠나 죽옥 넣다 지금. 스페셜 포인트. 어안온다막 반갔어. 바로 살라세요 어, 이거를 중계해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어, <웃음> 어 위원장님 하이여 몰라님 어서오세요 또 방이 보겠다 살라 반피 줄배요 뭐야? 아하, 여기 기계사 나 살라 반피. 어, 이 총, 이총 갖고 싶은데 맞았구나. 경고, 폭이설치 개, 개가 양이에요 <웃음> 아, 이이린다 자꾸 아군이 탈배하였습니다. 아, 시간 빨리 가네. 중좀 많이 올리나보네요. 네 거의 와 wow. 확실히 소음기가 좀 편안하네 방이발자저 애키한테 복수 한번 해야죠 아 다른 어 더요 와 방입세 저 뭐야 얼반 어반, 어반 개피 와두명 삑먹었는데 근데 배그 어떻게 시작했어요 누, 누가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재미로 음 근데 해볼만 해요 이게 배우 딱 형이 배우고 기본 파밍 하고 딱 지역 알 정도 되면은 치킨도 한 번씩 먹고 하면 이제 재밌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저도 요새 통 배그를 못 해가지고. 아, 네, 그니까딱탄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뭐 오탄, 네, 초록 색깔 오탄 종류는 M4, 칠탄 노란 색깔 총은 보통 그렇게 많이 넣죠. DMR도 이제 오탄 총, 칠탄 총. 오랜만에 가볼까 아야야 와 뭐야? 꼈다 누구만 꼬혹 전방이에요? 아, 포기 없네 중국 쪽 하나? 야, 오식 중국 쪽 하나 했어요. 중국 쪽 공기 대수 나들가 가비 이하였습 우리 스나가한 명인가? 와, 오빠, 오빠, 왔다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다두명이 바뀐 두개막 옥의 뼈가 아무도 안 왔나? <웃음> 저거 통이 있고. 뭐야? 뭐야. 설대 레전드네, 설레 있구나. 그래, 그랬던 거 같은데요. 아, 좀. 제발 옥좀아줘 제발. <웃음> 추억 가는 이든다만 뭐 보지 마라. 적병보면 돼. 추나추나추하이어 추억, 추억, 추억 아. 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중대 났나? 어 뭐야 경비님 하이 월반녀 이거 제 아이디 아닙니다. <웃음> 저도 옷 갈게요. 셋셋이에요어 오히려 전방하나 MLK 모드하나하나 라오지 맞다 오게 잠깐만요 총 대고 있어세요삐하나 잡핑 기원방 연막으로 가리고 고비 하나. 전국 조선아. 공포스러 하나 빗맞았다. 아, 기온박이랑. 살때 형 살때 살때. 아, 그냥 이거 오른쪽 돌까 그랬네. 그래도 설까지. 안돼 아, 피가 너무 없다. 까비다요? 추천 감사합니다. 폭탄이 미사일 제도였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좋아. 오케 찾나 보다. 바로 30킬. 뭐가 나? 와, 죽됐다중사나요 와서 감자 풀렸다. 와 다시 개구인다. 공격 빡치네요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저분 개인전에서 계속 1, 2등 하시는 분이라고요 모두 형님. 아이디는 알고 있어요. 오랜만에 뵙네. 아, 확실히 공격 때 스나가 중요하네요. 이렇이 좀. 이거 중옥 스나 없으니까 중옥에 돌격 한두정도 있을 건데. 방이 빡셀 것 같고. 중. 피빙 왜오른쪽 사람들, 우리 다어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나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가야죠. 아, 진짜 국사나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고국 사람들, 우리 데쟤들도리을두개람들우아 한국 사람 원래 옥턴인데. 와 근데 우리 대캔부터 계속 박빙이긴 하죠, 저희. 대캔 87 가스 몇이었지? 조개 저게... 살라 형이 빼고 갔을라나 이번에 아, 오른쪽으로 돌죠. 아 살라 있다. 방 하나 있을 거야. 올라갈게. 우리 고피 하나. 다 고피 하나. 다 이거 한탕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연막 있어요? 저 저처럼 어. 기온박에깔수 있으신가? 아, 안테나 쪽에. 아포가들인 절대 어대 조pping.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설대설대대대 어, 나도 가보네나도 아, 가야지. 얘반개 예, 라스트. 어, 와, 봐. 공격 킬하기 어렵다. 네. 예, 특히 계단에 좀 많이 몰려 있으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때려 줘야지 나이스. 형, 중호. 아이고. 옥턴인데. 옥턴, 오, 적통, 적통. 나이스. 오케이, 테너시까지. 30개, 테너시. 복귀 첫, 첫날 좋았다.